오케이, 더백룸 탈출기 시작. 어째, 어째, 어 사람 살려? 엄마, 나 안녕히 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살려주요 Help! Help me! Oh, 호 h 허리 h u r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를 쫓아오니? 얘야? Yeah? 얘야, yeah, 잠깐만! 오, h oh, oh, oh, oh, 저 개무자식, 왜날 쫓아오는 거야? 나먹을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야 오호 오 야야 호 오호 오호 야야야야야야 오호 오 잠깐 야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호야야야야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야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 살려세요살려세요살려세요살려세요 오야야야, 개무서, 개무서. 오오오야야야야야, 이봐 친구 어딨어 이봐. 살려세요 오오야야야야, 야, 야, 야. 잠깐 잠깐. 잠깐. 야야, 개 무섭네. 아 오지마, 오지마. 오호, 오지마.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 어, 뭐야 니야? 와아 친구 안녕? <웃음> 안녕 친구? 어 안녕 야 근데 우리 치어 할거 같은데? 오 oh. 하이 오케이. 야, 우리 찍겨야 될것 같아. 야, 야 빨리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 바보야. 아이 몰라. 혼자 찍겨.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근데 여기 어떻게 탈출하니? 탈출하고 싶은데?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쪽인가? 와, 아, 친구다! 얘 뭐하니? 야, 빨리 가!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아, 진짜 잡히겠다. 야 점점 후리야 가까워지는데? h u r r 어 h u r y h r y 어디야? 어디로 나가야 돼? 살려주세요이스 같은 넬 빽빽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이쪽인가? 아니, 저쪽인가? 어디야? 이쪽인가? 아니네? 젠장. 아니네? 어, 맞나? 어, 맞네. 어. 아, 아니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왜자에 같은 자리를 팽팽 놀고 있는 걸까? 잔잔 자라자라 잔.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 뭐야오? 이쪽인가? 어디야? 이또 어디야? 사람 살려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살려요 이쪽인가? 올라 그냥 가는거야 사람살려 야야 미친 이거 개무섭네 이쪽인가? 아니 저쪽인가? 아 제발 어디로 나가야돼 아, 개 무서운데 이쪽인가? 야 뭔가 오는 것 같다. 계속 아니네, 이쪽이 아니야. 미, 미친 망했어.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어이, 어이, 어이. 오, 오, 오, 오. 어, 이 어, 이 어, 이오 오오오오 어 아 어, 친구! 이봐 친구! 아! 아렉 먹었네 사람들아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소리가 존내 가깝다 일단 모르겠지만 튀어야겠어 쟛더박 퐈우 인마 오이! 사람 살려 누가 나를 좀 도와줘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오오 오, 오호 나 나가고 싶은데 왜 길을 모르겠다. 제발 제발 나가겠어요 뭐야, 점점 발걸음 속에 가까워진다 오, 오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살려줘요살려줘살려줘야 야, 야, 야, 야, 야, 다시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사람 살려. 오, 오, 오, 오, 오,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야야야 오, 야 저쪽인가 저쪽인가? 누구인가?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어, 깜짝아! 이면 끝장이야 <웃음> 어, 야야 안보여 안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야아 젠장 길막혔어 아 제발 제발 신이셔 도와주소 개무섭네 제발 제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 아니요? <웃음> 아이, 발걸음 소리 나는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개 무섭네. 얘네 여기 숨어있네. 어, 길이다! 저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 얘는 어, 또 뭐야? 일단, 계속 움직이자. 빙빙, 돌아가는 애저목 막처럼 아, 잠깐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다나다 살려요. 어 망했다. 야왜 이쪽으로 와? 저쪽 가. 오지마. 같이 나좀위하다고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오오오오오어야야야야야야야껴껴 멍청아. 어라고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어. 어? 안 돼. 어어 살아 살려. 살아 어어어어 잡히면 어어어안 돼! 안어어어어사어어어어어어어어 망임뭘 망해, 빨리 튀어야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호 야, 야, 야, 오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신이셔, 감사합니다! 야, 신 아직 날 버리지 알았어! 오! 오! 오! 오호! 야, 오! 신은 역시 날 믿어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신이셔! 오! 와, 살았다! 야, 개 무섭네. 와, 방금 잡힐 뻔했어! 우와. 와, 방금 잡힐 뻔했다, 아 체리야 뛰어다니면 안되구나 이게 어 길이다! 길이다! 왜또 막혔네? 아니 어디로 가야돼 이거 저개무자식은 계속 쫓아오고 있고 나는 도망치고 싶은데 길은 전혀 없고 네 사람 수가 없어. 어, 다행이다. 있다. 안돼, 길이 없다. 길이 없다. 야, 지금 헬로 할 때가 아니라고 빨리 티라고 멍청이다. 사람 살려. 어디로 가야 하오? 살려주세요!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이야 되돌아가는 기분이 드는데? 야야야야 길이 없어, 야장저야야야야야기야오야도망가야 되는데.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어,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또 언제 저개미자 소리 질리지 올라니까개 무섭네요. 어. 아, 제발! 제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발. <웃음> 나 지금 개무섭단 말이야. 아, 근데 왜 이럴 때, 왜 이럴 때 갖고 매니저가 안 오는 거야? 개무섭게. 아, 안 돼.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야, 야, 야, 야, 쬐겨 짖겨 저 개무자식 온다 오오오오 오오오. 빨리 튀어 먹자 소이스가 아니라고 어, 야야야야야 길이 없구나 어어 어. 여기서 끝나는건가 하는 무슨 나튈거야저 개무자식 오기전에 얼른 튀는게 산책이야 오! 어. 아 벌써 벌써 발권소야 엄청 가까웠다 이쪽이다 사람 살려 Help Help me Help 살려주세요 누가 나중 여기서 빼리죠 어, 젠장, 길이 없... 어, 야, 야, 길 없어, 바보야. 나로즈바! 보야바나로나오지마나로즈 나로즈바! 나로즈바! 나로자바 나로즈바! 나로즈바! 나로즈바! 나로 야야야야 야, 야, 야, 길 없어 제발 출구에 이제 좀 보여라 이 백룸 뭐 어? 신기... 백룸인지 뭐식인지 어? 이게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영원히 못 나가나? 아하 길이 길이 있네? 게이득 아이 길 없다 괜찮아 아직 저놈의 발걸음소리는 발걸음소리는 멀리있어 괜찮아 누가 나좀 도와줘 어 이쪽인가? 아니네 오케이! 길있다네 아니다, 기없어 연장 이쪽 아니야. 이쪽이다. 개부소, 개부소. 너무 나도 무서워. 개부소, 개부소. 누가 나좀 살려줘? 짠짠, 자라자라, 잔저 개부자식. 이인가 이런 무선 게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원한다면 해줘야지 야 근데 이제 안보여 진짜! 여인가 탈출인가? 탈출인가? 탈출인가 탈출? 발출? 탈출인가? 오케이! 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뭐야? 아니, 이런. 와우. 와아 내가 좀 꺼내줘. 탈출인가? <웃음> 배치온나 아니네. 젠장. 이쪽. 우와! 하하! <웃음> 와! 탈출이다! 와! 와! 드디어! 감사합니다! 와! 어? 뭐야? 왜못 나가? 야! 야! 잠깐! 이거 왜 맞아라! 대장! 잠깐만! 나 나갈래요! 나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